모발이신 수술을 했습니다. 100점 주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. 직원인 줄 알아. 여기가 듬성듬성 빠져요. 좀 맞는 건가? 잘된 건가?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된 거죠? 이래도 된 건가요? 막 이러면 안돼 그냥. 야 그거 병원 가도 다 똑같아.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약국 가가지고 연고나 사서 말라야어 <웃음> 혹시라니요? 뷰티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초애라고 합니다. 헤어라인 모발 이식하러 왔어요. 제가 아무래도 뷰티 쪽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헤어라인이 항상 신경 쓸 때가 많았거든요. 그런 빈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맛있는 거 먹기 아, 얘기예요. 네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, 심장 아파. 배고파서 <웃음> 너무 아, 심장 아파요 지금. 주세요. 어머! 예뻐요. <웃음> 모발이식을 마친 지한 달하고 2주 조금 안 되었어요 이거보다 훨씬 풍성하게 자란다고 하는데 풍성하게 자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딴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한 3,4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전에 났던 머리들이 탈락하고 새로운 잔머리들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나서 아직 3,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예뻐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, 네 오랜만이에요 <웃음> 그동잘 지내셨나요? 어, 네, 그럼요. 잘 지냈습니다. 이번에 어떤 수술을 하셨었죠? 저 헤어라인 음... 모발이식 수술을 했습니다. 이게 한지 얼마 정도 됐었죠, 이제? 제가... 저 언제 했지? 2개월 정도, 그 사이 정도 그렇죠, 아, 벌써 그렇게 됐네. 네. 통증이 나붓기는 어땠었나요? 솔직히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한 편이에요. 그래서 작은 뭐 레이저 시술 이 정도만 해도 남들보다 좀더잘 붓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좀더이 피부 붓기랑 그 집중해 집중 붉기라고 해야 되나 붉게 되고 모낭염 같은 게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래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남들보다 오래 갔던 편?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 걸완화시킬 음. 그런 거는 없잖아요. 아제 방법은 그냥 약국 가서 모낭염에 바르는 연고를 사서 그거를 가끔 발랐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몸, 그거를 바르면 하고 친구가 <웃음> <웃음> 그 <웃음> 시술했던 친구가 야 그거 병원 가도 다 똑같아 그냥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약국 가가지고 모낭염에 바르는 연고나 사서 발라 이래가지고 야 좋은 방법이다 시간도 없는데 그냥 병원 가지 말고 연고나 사서 말라 <웃음> <웃음> <야! 웃음> <어때요>? 어떤 거요? <병원가? 웃음> 아, 제 영상 여대 네, 봤어요. 아... 만취 상태 같더라고요. 더 힘내! 집중해! 집중! 포기하지 마! 그래서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. 근데 그래도 뭐 결과가 만족스럽기 때문에. 그렇게 만취 상태는 거 기억은 나세요? 아니요, 잘안 나요. <웃음> 제가 남들보다 훨씬 더 오래 잤다고 들었거든요. 깨지도 않고. 그때 기억이 없는 거예요? 네, 거의, 없어, 거의 없어요. 어떻게 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. 혹시 네. 따로 좀 그런 건 아까 제가 말했던 모낭염이 계속 막 이쪽 피부에 트러블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. 지금은 그러면은 3개월부터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. 3개월 정도? 네. 처음에는 어땠어요? 맨 처음에 어 처음에는 좀 통증도 한 며칠 있었고 좀 붉은 게 심했어요. 근데 좀 생각보다. 머리도 빨리 자라고 그 자라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잔디처럼 자라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머리 앞으로 내리고 다니면 티도 많이 안 나고 이게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머리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럼 사람들도 거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거의 지장도 없고 저처럼 뭐가 나더라도 그 위에 머리가 나기 때문에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어, 지심신거도다 많이 빠진 거 초반에는 막 이렇게 잔디처럼 나더니 여기가 듬성듬성 빠져요. 그러면 막좀 맞는 건가 <웃음> 잘된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이상한데 그럴 때는 그냥 네. 잊어야 돼요. 막 병원 전화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이래 된 건가요? 막 이러면 안 돼.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<웃음> 어때? 되겠지. 하다 보면 이렇게 자라나 있더라고요. <웃음> 진짜 3개월 이후부터 머리가 좀 심하게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머리 자라는 속도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비절개한 부분도 좀 빨리 자라는 것 같거든요? 벌써 한 요정도 자랐어요 음... 근데... 어우 아, 시라니요 <웃음> <웃음> 벌써 한 요정도... 생각, 생각으로 생각으로도 빠르신데? 어, 그래서 저좀 나... 좀 제가 손톱이랑 머리가 정말 빨리 자라요 제가 살짝 찍었는데 진짜 네. 막가 어떻게 잘 가렸어요 저희. 아, 아 그래요? <웃음>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 보고 싶지 않아요 안... 네. 네. 그 하고 야, 네. 최대한 가려습니다아 감사합니다 <웃음> 그리고 저는 이게 카메라로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모가 되게 빳빳해요 <웃음> 빳빳하게 자라서 막 이게 위로 막속붙치더라고요 <웃음> 이게 좀더 기장감이 좀더 길어져야 더 예쁘게 이렇게 잔머리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내 뭐가 되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음, 이런 생각이 음, 들어요. 수술 후에 일상에서 달라진 점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? 좀 달라진 점이라기보다 여름 곧 여름이잖아요. 네. 근데 여름 같을 때 사실. <웃음> 아니 곧 이제 겨울 <웃음> <웃음> 아니 지금 정신이 없네 아 이제 다가오는 여름이 됐을 때 여름에 물놀이 하거나 할때 그리고 머리를 많이 묶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묶었을 때 이렇게 물에 빠지거나 하고 확 나왔는데 머리가 여기 비어있으면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<웃음> 근데 다가오는 여름이 좀 기대가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물놀이 갈때 항상 모자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금년에는 아, 당당하게 모자 집어 던지고 물에 입수하겠습니다 체감상 진짜 많이 잘한 것 같아요? 어, 네 그리고 좀 얼굴형이 제가 살짝 좀 길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얼굴형이 좀 자리 잡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확실히 옆선이 그때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남성적인 옆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확실히 여기가 좀 이렇게 채워지니까 조금 더 여성적인 느낌이 강해진 것 같아요 거의 다 뷰티 촬영은 이렇게 머리를 까고 해요 이렇게 묶고 하는데 항상 여기 팡팡팡팡 많이 하거든요 팡팡팡이라고 해요 <웃음> 여기 헤어라인 채우는 거 팡팡팡팡 하는데 그거를 많이 이제 안 해요 그리고 촬영할 때도 원래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여기 채우고 계세요 그리고 테스트 한번 촬영하고 알아서 여기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채우세요 그래서 네, 또 그래서 또 그냥. 일 덜어게. 네. <웃음> 일 덜었어요. 그러요 주변에서도 눈에 띈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, 많이 하던가요? 주변 반응은 이거 나는 걸 보고 되게 신기해요. 초반에는 막 빨개 쓰니까, 어, 뭐가 낫다.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이제는 막, 와, 이제 이거 다 채워졌다. 완전 신기하다. 머리가 나네요. 막 이렇게,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. 수술에 대한 만족도 몇점 정도? 오 어, 수술에 대한 만족도는. 98점? 이 네. 2점은 뭐예요? 2점은 네. 너무 아팠어요. 그게 어디가 아팠어요? 이거 뒤에 추출할 때. 아, 그거는 어쩔 수 없죠. 네,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. 예전에는 정말 아팠어요. 오, 이게 안 아픈 거래요. 근데 남들에 비해서 고통을 잘못 참아요. <웃음> 이점 그래도 뺐습니다. 그게 너무 100점 만점에 100점 주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. 직원인 줄 알아. <웃음> 제가 하고 싶은 분들께 한마디 조언이 되죠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 절차가 어쩔 수 없는 과정인데 일주일 만에 딱 눈에 나타나는 경과가 아니라 머리가 빠지고 붉기가 완화되고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3개월, 4개월 이 정도 돼야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건데 딱 일주일 만에 이, 이걸 원하시면 그거에 대한 실망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시술이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. 모발이식을 진행한 지 4개월 차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다 자라났어요. 새롭게 모발이 이렇게 다 자라나서 빼곡하게 이렇게 자라난 상태입니다. 너무 신기하죠? 그러면 나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. 다른 분께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제가 진행했던 선생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. 사람들이 안 믿어요. 직원인 줄 알아. 진짜로. <웃음> 제가 남들에 비해서 훨씬 오랫동안 잠들었대요. 그래서 방문했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시술도 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해줬다고 머리도 감겨주고 얼마나 좋냐고. <웃음>